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오즈모 포켓을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함께 보실까요? 사실 오즈모 포켓을 사려고 오랫동안 지켜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45만 5천원에 거의 균일가로 판매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예약을 걸어 놓고 한달이 상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 차에 저는 일본 여행이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구매하면 어떨까 했던 거죠 저는 삿포로로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곳에 일본 카메라물은 요도바시 카메라 하고 빅카메라가 있었는데 저는 빅카메라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할인폭이 좀더 넓었기 때문에 골로 선택을 했습니다 구글에서 빅카메라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자동 번역 기능이 있으니까 편리하게 볼수 있어요. 벌써 옷으로만 영어로 쳐도 포켓이 연관 검색어로 뜨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41,580엔이 있는데 이게 이미 세금이 별도 제외된 금액입니다. 또 빅카메라가 좋은 게각 지점마다 재고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해요. 네, 저는 후가에도 사포로 지점이 있는 걸 확인하고 가서 오프샵에서 직접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할인 쿠폰은 네이버 같은 포털에 비카메라만 검색하셔도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비카메라 다시 돌아왔고요 네, 1층에 보면 각종 브랜드 매장이 있는데 DJI 매장을 찾아왔어요 지금 앵글이 낮은 거는 여기 계신 손님분들 초상권 때문에 제가 앵글을 낮춰 이동하고 있고요 DJI 매장에 왔는데 오스모 포켓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오스모 포켓 어디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수영아 쌤 DJI 오스모 포켓 도고가나나 아네 포켓이 여기 있네요. 제가 왜못 찾았나 봤더니 짐벌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는 지훈테크의 크레인 짐벌이나 로니네스 같이 있더라고요. 와, 겨우 찾아주 친절하게 찾아주셨어요. 네 찾아주신 직원분이 제품이 맞냐고 물어보셔서 맞다고 하니까 제품 네임이 적혀 있는 바코드 택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 실제 상품이랑 교환을 해준다고 말이죠. 네. 예. 파사 죄송합니다. 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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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대충 본것 같아요 크게 한국이랑 타이틀 가격의 차이는 없었고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요즘 재세인 대세라는게 느껴졌어요 가장 많은 손님들이 구경 그리고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타이틀은 못샀고요 사실은 지금 동영상엔 없는데 요도바시 카메라도 갔었어요 요도바시 카메라에는 포켓이 있었는데 43,000엔 정도 하더라고요 거의 43만원? 우리나라랑 2만원도 차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나왔어요 혹시 여행이 4박 5일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 기간 내에 비카메라에 다시 재입고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첫날 여행은 끝이 났고 매일 저는 핸드폰으로 비카메라 사이트에서 재고를 파악했어요 어디로 가지? 이쪽에다 <웃음> 비카메라 기억해 지금 저는 어제 <웃음> 온라인으로 예약해 놓은 DJI 오즈모 포켓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행 4일차에 드디어 오즈모 포켓이 입고가 됐고 제가 핸드폰으로 그걸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어요 여권번호까지 입력을 해서 예약을 하면 이메일로 확인을 하고 직접 찾으러 가서든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받으면 되는 시스템이구요 제가 그 예약을 마친 다음에 지금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너무 신나 보이네요. 네,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트 상품 페이지에 오셔서 재고 있는 매장 찾기 누르시고 네, 이렇게 번역이 되면 네 제가 가고자 하는 매장을 선택을 하고 남겨두고 신청 예, 여기란을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탑보로죠 수량을 이렇게 하시고 언제 가겠다라는 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메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이메일로 이렇게 예약 확정 메일이 오면 끝 찾으러 가면 되는 거죠 바로 그 길입니다 니다 <목소리도> 리졸베이션 창고는 별도 입구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제품을 확인 받고 여권을 제시하고 결제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제품을 받으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로요 이날은 우연히 오타루에서 만난 친구들이 카메라를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들고 있어도 되는데 대신에 카메라 초점이 안맞거나 노출이 안맞아서 푸티지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초점이 안맞고 이것도 안맞았어요 38,000원 이렇게 오스모 포켓은 잘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눌러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봤어요 사실 더 편한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시도를 해보는 거에서 네, 다음번엔 더 좋은 품질의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